네, 소정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김동근님 안녕하세요 어, 소정우님 오늘 일파 하시네 <웃음> 일파 이러면 진짜 웃기는데 <웃음> 하여간 일파세요 네. 간호, 아 간호님 오래간만이시네 네. 영표형 5등 아 갑자기 저기 라이브를 하게 된 게요 잘 들리시죠? 어, 시바오도님 안녕하세요 그 갑자기 라이브 한게 어저께인가 그 어, 슈레더님이 루돌프 슈레더님이 그아 어, 들어오셨구나 <웃음> 그 뭐죠 저기 김두현 F50 선수 지급 용축과라에 한번 저기 보시고 싶으시다고 대구와 인천 프로 경기 보면서 아 그래 요 축구 보셔야지 아 <웃음> 어, 보이던데 제가 오늘 저 오전에 안 그래도 저희 청아집에 가서 그 보관하고 있던 축구가 대부분 다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꼭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아, 보여드리려고 그래도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게 박스인데요 F50 하고 매니아 두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일반 박스랑좀 크기도 좀 다르고 이게 박스 이 규격이 좀 다르기도 하고 여기에 라벨 같은 게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선수 아, 이름이랑 사이즈, 종류 이런게 적혀있는데 아,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는게 김두현이에요 이름이 김두현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이제 제품명 여기 F50 F50이죠 F50이고 어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F50 밑에 있는 거는 어, 이게 뭐지? How or f o r a q a 1 2 모르겠습니다. XTRX7로도 사이즈 표시죠. 예. 유럽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죠, 7자 이렇게 쓰시는 쓰는 거요 여기는. 이게 이제 딱 같은 김두현이고 아, 뭐, 이건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이건 XTRI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FG하고 아마 SG를 구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거는, 그, 매니아입니다. 프레테 매니아. 프레테 매니아 두족이, 어, SG랑, 둘다 SG인가? 하여간, 이게 하나가 김주현 거고 하나가 누구 건지, 박수성 건가? 그럴 거예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 독일 애들이 이제 그 제품을 제공을 해서 한국 아디다스로 보내거든요. 아디다스 본사에서 신발을 만든 다음에 그 제품을 DHL이나 페덱스 이런 걸로 아디다스 코리아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아디다스 코리아 이걸 받아서 선수들한테 전달하는데 그 제품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아 어, 박스를 열면 이게 그 박스 규격이 좀 다르게 되는데 일반 패키지랑 똑같아요. 어, 당시에 이거 뭐, 컴포트, 그 다음에, 뭐, 창이죠, 창. 지금 봤더니 이게 거의 카본처럼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와, 옛날에도 이미, 그러니까 다 입고 있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마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게 컴포트에요. <웃음> 이렇게 닦아한게 상상이 안 가긴 하지만. 아 어, 이게 라이트 버전인데, 라이트 버전도 무게는 가볍지만 여기는 엄청 하다하게 되어 있어서, 야, 이거, 예, 이 당시 엄청나게 딱딱하게 만들었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요게 실물이고요아 거의 한십몇년 동안 처방아나서그 신발 갈라졌어요 이미 갈라졌고 여기 같은데 보면 여기 삼선 있는 부분은 갈라졌어요 갈라져 있고 원산지는 당연히 이쪽 안쪽에다가 made in g e r 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다른 커스터마이징은 안 됐는데 여기 보면 김두현의 번호 8 번을 은색으로 자수로 조금밖에 어 놨어요. 이렇게. 어, FG 버전. 남일이 거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김남일 거는 어 양쪽에다 그렇게 그러니까 신었던 건데 김남일이 어, 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김두현이가 아마 당신은 제 기억으로도. 그, 아디다스 코리아에서 메인 계약 선수로 되어 있었고, 김남일이 그, 김규현급은 아니었을 거예요. 월드컵 때 김비원이가 더, 어, 김남일이가더 인기가 있었죠. 그 김비경기를더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데간요 제품이, 요게 이제, 음, FG고, 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었나? 할 정도로. 네. 요렇게 되어 있고. 근데 저는 이거 잘 신었었어요. 신기는. 저도 이 모델을 신기는 했는데. 아, 어, 이게 이제 그 퍼포먼, 어, 컴포트인데 SG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가 색깔이 조금 다르죠. 아까 봤던 컴포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 이게 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요렇게 짝이구나. 아, 요렇게 짝이고, 요게 퍼포먼스인데, 요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SG 모델입니다. SG. SG 모델이고, 여기에 역시 8번이라고 적혀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원사진은 이제 다 메이드 인저은이고255 사이즈. 신발 되게 커 보이는데? 255. 원래 이렇게 컸나? 이제, 파도 처방하는 고울이 안, 떤안 봐도 여가 이미 좀 사갔어요. 여기 바닥은 좀 삭은 상태고 마그네시스 스터드는 그래도 좀 멀쩡한 편이에요 예 네. 이렇게 음, 되어 있고 저는 이 모델을 그냥 저기 뭐죠 거기서 잘신었거든요 맨땅에서 당시 이제 맨땅에 서수업 하던데 뭐 여기 그 fg 모델을 맨땅에서 착용을 하는 경우들이 흔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요게, 그, f 고 모델이고, 요건 이제, 매니아입니다, 매니아. 매니아는 이제, 마그네슘 스터드가 상당히, 어, 사갔어요, 이것도. 사간 상태고. 근데 매니아는 이제, 몇개같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차이가 엄청나게 좀 많은데. 이것도 물론 여기 안쪽에 보면, 메이드 인저 n g 이라고 되어 있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제품이 다른 일반 판매용 제품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거는 사실은 식별하기 힘들 힘들죠. 그러니까 개인의 빠리 맞춰져 있는 것 뿐이고 다른 구체적인 세부 사양 같은 것들이 충분히.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생각하기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런 조평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공급받는 것 자체가 매우 낯선 그그 뭐, 그 환경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축구화 공급을 해준다고 해도 아마 선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을 반영을 해달라 요구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또 그렇게 하려고 러면 사실은 축구에 대한 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 쪽은 요구사항이 가능할 텐데 아마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건 이제 치사해지고 여기 6반이라고는 되어있는데 요 6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식스 하프라고 되어있으니까 6반이인가? 실제로? 이것도 SG에요 왜 내가 이걸 다 어, 이렇게 많은지 네, 이것도 역시 메이드 인 점으로 안쪽에 되어있고 어, 사이즈가 맞나? 6이 6반이? 네. 6반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요 6반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여기에는 다른 뭐, 번호라든지 이런 매니아에는 들어가 있진 않아요. 보면. 음. 김조이가그 까만 거, 회색, 그 까만 거를 신었었요 뭐, 이거 갖고 있어도 잘 보지는 않아서. 예. 네. 하여간 이 제품 우리 저 그, 보시고 싶어 하셔서 보여드렸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거 올려드렸었죠. 커뮤니티 상에. 그 서드가 다 사가서 없어진 경우 축구화가 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어떤 분이 댓글 상이었나 그때 그 뭐였죠 댓글인가 방송 중에 그 푸마 제품 중에 메이드 인 저머니 버전이 있냐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사진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게 메이드 인 웨스트 저머니 라고 되어있으니까 1988년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이죠 이게 제가 일본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여기가 통창이었어요. 통창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었는데, 스터드가 완전히 삭아서 지금 가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루가 상, 상태가 되어 있고, 어, 이것도 거의 한십몇년 만에 처음 꺼내서 오늘은 처음으로 왁싱, 왁스를 좀 발라줬어요. 어, 그러니까 어퍼는 이제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좀 유지가 되라고. 사실, 굉장히 오랜 40년 가까이 지난 제품이어서 이제 스터드는 이렇게 없긴 하지만, 가죽의 상태는 여전히 완벽해요. 이건 선수가 실전 거거든요 제가 이 일본 친구가 줄때 일본 제일리그 선수가 신었던 건데 이게 그 가죽의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가죽의 상태는 굉장히 좋고, 아 어, 사이즈가 뭐더라? 7이구나. 200 7이니까 2 60, 260 정도 되는 사이즈. 아 지금도 살도 가을가나가 떨어지는. 이 워낙 가루가 오랫동안 축구에뒹굴어서아래 보시면 이렇게 그 신발 안쪽에 품앗이 다 이렇게 되어있죠 mass mit qualitet 라고 독일어로 돼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over m a t e r i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게 네, 되어있고 독일어로 음, 제품명은 모르겠습니다. 제품명은 잘 모르겠고, 칼강 아, 일본 친구가 이제 제가 축구하러 수집하는 걸 알고 있어서 가끔씩 그 축구를 이런 거를 보내줬어요. 옛날 거 구해서. 아, 요게 있, 아식스도 있었었나? 아식스, 아, 미즈노도 있었죠. 미즈노 일본 제1리그 선수 하나 신던 거를 보내온 것도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렸는데. 아, 지금 봐도 사실 지금 요 창만 싹 뜯어서 꽂혀서 신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여기 라이닝 같은 게 아예 없고요. 캥거루 가죽에 라이닝은 안 되어 있고 어, 아 패딩은 안 되어 있고 얇은 라이닝만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옛날 방식이죠. 이렇게 앞쪽을 구성하는 게 이게 뭐 사실은 푸마에서 푸마에나 거의 모든 브랜드도 사실 이런 방식을 이렇게 돗대음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굉장히 보편적인 방식이어서 어, 이런 이런 축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너무 심하네 가두고, 가두고. 틀어내고 틀어내는데도 여전히 그래요 청소기를 빨아들여야 되나 하여 엄청난 양의 스드가다 떨어져 나와서 이 그것들이 여기 있는 라인 그 라인 천에 다 지금 스며들어 있고 텅에도 일구 스며들어 있어서 아, 이런 상태입니다 어, 이런 비슷한 모델들 이탈리아에서 계속 생산 되죠 네, 생산은 되고 있는데, 이제 메이저급에서는 뭐 아예 이제 이런 건 단지, 어, 윤준 들어왔구나. 어, 봉이 없어. 다 사가지고, 완전 다 떨어져. 한 40년 넘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 정도로. 어, 선셋8925님 안녕하세요. 예. 음, 오늘 이제 갖고 온 중에 조금 궁금해 하실 만한 제품들. 그 다음 어떤 분이 펀멜 축가 갖고 계시냐 물어본 적 있었어요. 펀멜. 그래서 제 기억으로 험에는 이제 가물가물했는데 하나가 있는 걸 찾았어요. 어, 제품명은 톰슨, 토마손인가? 아 토마손 험멜 토마손 f g 라는 신발이에요. 근데 어디서 구입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게 토마손 f g 아, 이거는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는 40년 동안 거의 왁싱이 한 번도 안돼 있는 제품이어서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예. 네. 문디알 SG라는 건 없지 않나 원래 처음부터 문디알은 그 문디알 SG에 해당되는 게 월드컵 모델인데 82월드컵 모델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에에에에옛날에시에었죠 네, 네, 네. 토메레 이 토마스 뭐델이 뭔지 몰랐어요 자, 아, 근데 보고나아 맞다 이런게 있었지 했는데 요렇게 생긴 모델입니다 요렇게 되게 여기가 통이 도톰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도톰하게 굉장히 도톰하게 되어 있고 어퍼도 보면 요렇게 여기가 굉장히 도톰한 스티칭으로쭉 되어 있고 스터드는 이렇게 어,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안에 아, 네, 이거 인솔도 보여 드리면 좋은데 이게 이제 풀량이 아닌데 인솔도 되게 도톰하게 되어 요보어요 흰색 부분이 보이는게 지금 인솔이 약간 위쪽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 거든요 네, 이게 이게 뭐 좋은건지 아픈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죽이 뭐캥거루들 보이네 하여간 저 좋은건 사긴 샀었는데 어... 원산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고 그다음에 사이즈는 255. 이걸 왜 샀는지도 모르겠죠. 하여간 사서 갖고 있어요. 괜찮아 보이죠? 신발은. 어, 익스터널 실카운트. 이게 옛날 지금 옛날 축갑 꺼내면 깜 가면 놀라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옛날에도 아, 이렇게 익스터널 실카운트를 쓰고 이렇게 두툼하게 패딩도 하고 여기도 굉장히 두툼한 패딩을 넣어서 말을 보호해주도록 했고, 근데 시, 이, 이 제품도 무게를 들어보면 무게는 되게 가볍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처럼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거 꺼내보면 와 신기하다. 저도 그렇게 느끼니까 신기하다고. 네, 이게 톰의 이구요 음, 이거 검색한 하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거토마스는게 뭐 어느 정도 끌려가는지 여부 이제. 처음 보세요, 그러면 김 위원이. 네.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해서 그스니커스로 만들어 신호도되긴알겠지만아 이대로 갖고 있으려고요. 옛날 축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이제 여기 요렇게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 신발 안쪽에서 그것 못을 박은 거예요. 야 작은 못들을. 아웃솔과 결합시키고, 아, 이, 이 저기 뭐죠, 요, 어퍼와, 그 다음에 미드솔에 해당된 창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아, 또뭐 보여드릴까? 제가 발견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수퍼리게라 아직 좋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는 사서 신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 이거는 이제 온전한 새 제품이기는 한데요. 제 기억으로는, 썩좋아하는 않았었어요, 이 제품. 네. 축과 끈? 아, 축과 끈? 제가 잘 모르는데. <웃음> 근데, 미즈노에서 그, 나, 뭐죠?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제로글라이드인가? 거기에 축과 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바우드님. 그거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로글라이드 끈. 어, 슈퍼리게라. 리제라 라고 해야 되네 리게라 라고 해야 되네 요거는 그 당시 좀 특이하게 이제 처음으로 이런 걸본 거죠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인조가주 인조단지 같은 데서 이제 그 앞쪽 까지지 않도록 이렇게 덧댐 코팅 같은 거한 구조 스터드는 뭐 나쁘진 않은데 나이키 tf 이런 것보다는 조금 착화 감성에서는 조금 더 좋긴 했어요. 이게 일본 모델이었나? HG KHG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식 모델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일본식 모델인데 이 모델은 신었었어요. 제가 신었던 모델이고 썩 재미는 못 봤고 하여간 신었던 기억은 나요. 신었던 기억이 아,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가 어 나이키인데 토탈 구긍 레이저 제가 이거는 사놓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못 찾았다가 드디어 오리지널 버전 찾았습니다 에. 에, 어디 처박혀 있긴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음, 보시다시피 또 스터드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어, 제대로 보관을 안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닦아주긴 해야 될것 같긴 하지만 어. 레이저였죠, 이게 레이저 짜 이제 레이저. 예. 토탈 90. 어, 아, 그건가? 예, 네, 토탈 90. 토탈 90. 오리지널 당시에 나왔던. 이게 네, 메인 아 아직 나이키 스포츠 테이가 달려 는걸 보면 제가 한국에서 구매한 거겠죠. 아, 물론 진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아시죠 여기 뭐죠 인솔 같은게 약간 특이하게 되어있는거 그 다음에 사람 뼈 모양 되게 웃겼죠 어, 나이키가 왜 이런 사람 뼈 모양을 발가락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지금이 하면 이런 디자인이 더 먹히지 않을까요 이 사람 발가락 뼈같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를 아 들어 왜 이렇게 더럽지? 오래돼서 그렇고 재미, 재미있을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긴 하죠 이런걸 지금 보면 전 전혀 사실은 사놓긴 했지만 좋아하진 않은 축구야 지금 봐도 되게 무거워요. 지금 봐도 되게 성성장 성형전 수술 아 성형 나성수술하잖아 <웃음> 성형 수술한 버로로아예 네. 네, 많은 선수들이 신었죠. 특히 토레스토레스 인상적이었죠 이, 이거 신고. 네. 아 사커 원 김윤 들어셨구나. 네. 레오네, 메시님, 그럼 경량화 빼면 옛날 축구화가왜더잘 만든 것 같지?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좀 아예 안 신는 제품. 나이키 포스 중에도 발 측면 뼈가 나온 신발 있어요? 아, 그래요? 사놓 이후에 처음 보는 겁니다. 제가 <웃음> 심해서, 진짜. 청아집에 가있은 게 이게 벌써 한 10여 년 넘어서. 되게 오래된 하여간 오래된 제품이긴 틀림없어요 나 어, 이거 본거라 어또 본게 이게 뭐더라 에어레전드 저는 이게 에어레전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호날림용 모델 흰색도 제가 있는데 sgfg로다 네. 여기도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게가 지금 이렇게 들어도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이게 몇 그람이었을까? 한번 재볼까요? 왜 이렇게 이런건무거웠지 나이키가? 아, 300g, 300g. FG 의 무게가 300g입니다, 무려. 어마어마하죠? 아, 그래요? 온도아면 그렇게 돼 있네? 발병 뭐야? 아. 전잘 몰라서 그런 게. 잘안 봐서 그런 거야. 미스틱 소가죽인데, 미스틱이 뭐죠? 이, 이거 제품이 미스틱인가요? 이거 제품 이거의 제품명이 에어, 에어 레전드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거가 TN4 레전드가 아니고 TN4 프리미어도 아니고 어, 에어 레전드. 안쪽에도 에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줌 에어 밑에 박혀있고. 근데 무게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음, 신어본 느낌 상으로 되게 무겁고 별로였어요. 지금 말씀드렸 이게 이제 호날딩요 모델 호날딩요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R10에 해당되는 아, 모델인데 역시 무겁고 음, 글쎄 어퍼의 가공상태는 좀 비교적 사이드쪽은 얇은 편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어, 나머지 부분은 가죽 자체가 좀 뻣뻣하다고 해야 되는 느낌 이 신발 자체 물론 신으면 이것도 아마 부드러워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느껴, 느끼기에는 상당히, 그, 딱딱한 느낌이 지금도 들어요. 이것도 건드리면, 이렇게 지금 텅 위쪽에 신발끈 부분을 잘, 그, 폴더오버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아, 안 신었는데도 안쪽에 인조가죽 부분이 달라져요. 근데 이런 거는, 이것도 SG도 있던데 보니까, 모르겠어, 되게 좋은 거지. 안... 이런 게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소개해드릴 제품들이 A라인 제품들이에요. 지난번에 이거 보여드렸었나? A라인은? 이거는? 믹스 어, 이거 보여드렸었죠? 근데, 아 어, 요것만 재밌는 게 아니라 되게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요. A라인은. 제가 꼭 요거는 아왜 이제 프리회사가 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제품도 상당히 당시 기준으로는 잘 만들어졌었고 아요 제품 이름이 뭐지 이게 이름 이 아, 골드믹스인데 무슨 골드믹스지 울트라프로 아. 골드 칼라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이탈리아 로고에 대표적인 선수는 이제 포예스에요. 구스타 포에스였죠 토트네임에 있던. 이것도 믹스드 스터드인데, 음, 이것도 한 20년 된 모델이지만 상당히 세련됐죠. 스터드, 예, 이런 디자인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세련됐고, 어, 가죽은 뭐, 이거는 저, 과거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A 라인 제품들은 최사 여기 자수로 이렇게 골드 컬러로 되어 있고, 최상급 캥거루 가죽이었어요 최상급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건 틀림 없었고 다만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 아 이거 이제 지금좀별로안나요 물론 이제 이렇게 무게가 무거운거는 무겁긴 하죠 이것도 뭐 300g 이니까 엄청 무거운 제품인데 전반적으로 가죽의 패딩이 되게 두터워요 여기 여기 여기 인사이드 텅 이런 부분 전체에 걸쳐서 가죽이 되게 두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푸마킹이 옛날에 이랬었거든요 이 제품들이 그래서 그 메이드 인 이탈리아하고 이제 이런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제품이 꽤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여기에 끈을 넣는 부분도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서 끈을 뭐한개두개 개 이상 거치도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 가죽의 스티칭 부분들도 그렇고 어, 상당히 좋은 제품이었다 네. 음, 이것도 A라인인데 이것도 되게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건 전혀 신지는 않았는데 특이하죠? 가죽의 스티칭을 이런 식으로 쭉 해놓고, 뭐죠?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탈리아 제품이죠. 이렇게 쭉 스티칭을 다 집어넣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역시 이제, 아, 이것도 이제 메이드인 이탈리아 제품이고, 특이한 거는 이제 까만색 축구 아에 이제 스티칭을 흰색으로 쭉 해서 조금 이제 변화를 만들어 놓은 제품. 이렇게. 일단 A라인은 전반적으로 되게 두툼해요 발볼은 약간 이제 서양식으로 좁고 그 다음에 굉장히 두툼한 네, 만든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꺼내놨는데 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것이고 뒤쪽에 새로 있다는 게 예쁘죠 이것도 A라인 어, 그러니까 A라인이 한네 종류 정도 이거 는 똑같은 걸두 컬러 갖고 있어요 사이즈를 처음에 241을 샀다가 너무 커서 어, 40으로 바꿨는데 하나, 그래서 하나 더 생겼어요. 반품을 안 시켰는데 말하 어,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이것도. 멋있죠? 네. 그 옛날에 이런 식의 디자인. 뭐 나이키가 지금 굉장히 화려한 거를 추구는 하지만 어, 네, 마감이 훌륭해요. 왜냐하면 훌륭할 수 밖에 이탈리아 직접 다 만들었고 어, 뒤늦게 뛰어들긴 했지만 축구가 사업에 꽤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통에 들어가 있는 스티칭 비로타여 모든 스티칭 부분들이 굉장히 이거 다 스티칭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어퍼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 그, 되어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그거하고 음. 이제 당시 기준으로 이런 건 되게 싸구려예요. 보면.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싸구려 소재인데 당시 기준으로 이탈리아식 제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 미드소울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에라인 제품들.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좀 소재를 좀 좋은 걸 썼고 안쪽 바닥을 미드소울 그리고 이제 다 스티칭이 되어 있는데 이 스티칭이 이 가죽과 그 다음에 아웃솔까지 다한 번에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축구와의 홀드성을 전반적인 스터드와 이런 신발 각 파트의 홀드성을 높이는 작업을 한 건데 이 작업 방식을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을 바꿔 놓은 게 코판 문제죠 코판 문제 코팡 문제도 제가 꺼내놨어요 왜 꺼내놨냐면 박스 정리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툭 하나 더 튀어나오길래 <웃음> 코파 문제를 제가 지금 한한 여섯 켤레곱켤레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스페셜리도 지금 어또한두 개를 더 차단해서 숨겨져 있던 차단인데 그요런 식의 방식을 이탈리아식 스티칭 방식을 벗어난 게요 방식인데 문제는 아디다스가이 방식으로 넘어와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두고 했는데 그래도 스페셜리 같은 거를 98 이후에 엄무로가 낼 때도 여전히 요 방식을 고집을 했고 어, 이제 그런 점들이 좀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할 수 있죠. 네, 요게 에, 제가 이제 신지는 않지만 이 제품 자체가 퀄리티가 높아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아쉬운 거는 이제 이 에어라인 제품들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네, 문디알 니트 살려고 사지 말지. 그거 발이 되게 흔들려서 못 신을 텐데. 어, 그 니트 옷퍼라서. 옛날 그 그래서 안난 건데 경량화된 인조 가죽보다는 캥거루. 네. 하여간 아, 좋은 제품들이었어요. 이 A 라인 제품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음, A 라인 이런 이런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제품들 여기 보면 탁 이제 금색으로 캥거루가지 오리지날 오리지널 오스트레일리안 캥거루 가족 이렇게 딱 적혀있죠. 캥거루가 전생에 무슨 재를 짓길래 이렇게 <웃음> 사람의 발을 a r o o 아 a n g 지 r o o k 지 n 여 a r o o kangaroo. kangaroo. kangaroo. k a n g 는거 o o kangaroo. k 나른 재밌는 거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반 아니면 4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우른 스포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른 스포츠를 못 찾겠어요 어디다 뒀는지 아디아노 하나 더 있었는데? 오빠는 뭐였지? 아 막시무스 어, 제품 꽤 유명하죠 막시무스 제품만 끝났습니다 김나비는요 우리가 이제 토티 버전 있잖아요 골드 컬러 버전 이탈리아 제가 파란색이 하나 더있더라고요왜 <웃음> 이거까지 샀는지 아 하여간 하나 더 있어서 생각난 김에 보여드립니다 역시 디아도라는 잘 만들어요 디아도 잘 만들고 똑같은 지금과 같은 무슨 그립이라고 하는 거, 그립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를 디아도라가 이때 이미 여기에 있는 이렇게 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보이시죠. 이 부분들이 이미 그때 그립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여기도 보시면 어퍼에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아도라가 음, 지금 제대로 못 만드는 건 너무 아쉽죠. 열늘 말씀드리지만, 디아도라의 이 스터드 디자인만 하더라도, 진짜 명품 디자인이 아닌가, 축구에서는. 이런 디자인은 지금도 못하거든요. 아, 물 뭐, 일반, 어쨌든 이런 형태를 우리나라에서 신기는 쉽지는 않겠죠. 보시다시피, 이 스터드의 길이, 모양, 이런 것들이, 흔히 신을 수 있을 정도의 모양은 아닌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멋있다는 거 역시 네. 여기에 보시면 카본플레이트처럼 촥 가공을 또해 놓고 이런 거 보이시죠 뒤쪽도 역시 이탈리아다 안쪽도 이미 스웨이드 처리를 이 당시에 했어요 이게 다 스웨이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면. 어, 그래도 오늘 줌이 잘 잡히네 포커스가 잘 맞고 끝까지 자랑질하는 거. 음... 몇개더 재미있는 것들이 조금 또 있는데요. 아식스 중에서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던 제품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 제품들도. 어... 아 이게 바지야 에나 토티지. 토티가 에이, 이게 마시무스 제품 토티 제품이래서 일본에서 사면 이렇게 토티 인형에다가 이게 뭐죠? 이거 토티 그 피규어에다가 여기 토티 넘버 10사인들가지고뭐 이거는 요렇게. 하여튼 요런 구조들로 만들어진 신발이 있더라. 예. 아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의 능력이라도 괜찮죠? 네, 이런, 이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피규어 사인 옛날에 이런 게 재밌어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어, 아드큐어 축과 예전에 아드큐어 축과들이 나왔었잖아요 그, 지금 이런 걸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팜플렛을 아디퓨어 날 이런 식으로 영어 버전으로 뭐 축가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기능적인 측면들 설명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런 걸 아예 안 넣어주니까 소재가 뭔지. 여기 이제 프로로 되어 있고, 뭐. 음. 네, 이러, 이런 식으로 아디퓨어 종류, 뭐. 지금 이런 걸안 넣어주니까 소재가 뭔지 기술이 무슨 기술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음, 이런 걸좀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비싼 20만 30만짜리 사는데 달랑 국, 국내 한국으로 된 택만 달랑 붙어 있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 캥거루 가죽 사야지 오스트리안 캥거루 가죽이라고 택도 좀 붙어 있고 멋있게. 이런 좀 살맛도 나고 이런 거 보면 다 붙어있고 그러니까 여기 설명도 막 들어가 있고. 탱를와지게 되어서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좋아 보입니까 요즘 그런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던가 <웃음> 제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오래된 건가 이게 제조연식으로는 이게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아, 78년 모델들이 구나 아, 78년 그러니까 이게, 이게 70년대 말 모델인데 이것도 음 자필 사인 이신발에 들어가지 야 바지오 모델에 자 오늘은 발레, 신발은... <웃음> 어... 발레 신발 으 발레 신발이 렇게 생겼네 사이클 신발로 만들어 신을까 클릿 안되겠죠 하여간 옛날 축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네. 가죽을 요만큼 남겨서 여기 고를 씌운 다음에 이제 미드솔을 지금은 열압착을 시키죠 옛날에는 여기를 이제 신발 안 바닥 쪽에서 이쪽에서 못질을 한 자국인데 그못 자국들이 요렇게 쭉 남아 있어요 아직도. 여기는 실제로 못이 만져집니다 여기 있는 거는 실제로 못이에요 작은 못들 그 못을 저기 이 못을 하지 않고 걔는 뭐 전문 용어가 있을텐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아, 어, 빠져도 들어와 있었구나. 이상민님도 들어오셨고 SH님. 인도? 아, 어, <웃음> 인도 아니고요. 스피드창만 붙이면? 스피드창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채널 처음에 당연히 축구용품 사장님. 축구용품을 판 사람은 맞아요. 축구 유니폼 같은 걸파니까 축가를 팔진 않아요. 축가 리그라고 있긴 하지만. <웃음> 축가는 개인. 취미죠 취미 네. 축구와 박물관요 그렇게 할 정도의 수집량이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려면 진짜 많아야죠 그렇죠? 여기 계신 루돌프 슈레더님께서 나중에 목표가 1800켤레 정도 되신다고 하니까 슈레더님 정도 되시면 컬렉션이 만들어지면 박물관 같은 거 개인적으로 꼭 서울 아니더라도 제주도 가면 뭐 초콜릿 박물관도 있고 무슨 박물관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제사가 생존되는 박물관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와서 보지도 않을 테고. 네. 수량으로 넘어오는 않을걸요. 네. 더, 저보다 더 많은 분도 계실 거예요 축구화를. 뭐 잘안 알려져 있는 분들이지만. 다만 제가 좀 오래 한 편이죠. 그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오래 옛날 제품들을 좀 갖고 있는 것뿐이고. 저보다 갖고 더 많은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저는 뭐양 이런 걸로 수집을 경쟁을 하듯이 하는 사람은 이제는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돈이 좀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할수 있으면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이 없어요, 별로. 네. 고알레풀. 어 이호는 뭐 프로 선수니까 보나 안 보나 잘하죠. 특히 아마추어 상대라는거 하나 많아잖아요. 프로 선수들이 어떤건지 모르희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는데 K3 있다가 어, 그, 그만둔 애가 하나 있는데 키도 크거든요 그런 데 하나 만 여기 아마추어 들어와도 확 달라지는데요 우리 딸이 알면? 큰일났네 우리, 우리 딸 전혀 관심이 없어 아빠가 축구를 하는지 뭐 축구화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도 관심도 없고 <웃음> 아 그래요? 아 그게 호가 그게 이제 그 요같이 예를 들면 백을 보는 친구들은 기술적으로 보면 화려함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그 대학교 때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대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그 다음에 프로에서 수비하던 친구들 을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컵 대표 프로 선수들하고도 같이 경기를 해봤었으니까 예전에 제가 프로 선수는 아니지만 그 친구들 훈련 비수기 비시즌때 나오거나 해서 같이 이제 운동을 하면 에, 그 수비 선수들 중에 체격 좋은 선수들 경기를 놓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그래도 실제로는 경기를 되게 잘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프로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랑 경기를 한게서정무 감독이랑 경기를 했던 거거든요 서초구에서 만나서 50딱직전이라는데 그때가 대표팀이 최영일이라고 아시죠 허정무 감독하고 최영일 선수가 같이 같은 팀에서 운동을 하는데 기술이 있어서 그 팀이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수비도 잘하고 체격 조건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좋거든요 이호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 뛰어나고 아직도 은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나오는 그 누구죠? 고체티노나 뭐박무린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막상 실제로 하면 또그 영상으로 보는 거랑 다르게 굉장히 잘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추어 상대로 상당히 봐주면서 하는 거고 저는 알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 무리녀나 고치티노나 이런 친구들이 되게 봐주면서 하는구나. 즐겁게 그냥. 그 친구들이. 이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식구들은 운동을 안 좋아해요. 참안 좋아요. 저 운동하는 게 관심이 없어요. 네. 풀백은 윙에서 기량이 딸려서 수비로 전향한 케이스 어...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사이드 윙백은 사실 굉장히 테크니컬한 포지션이 됐고 그 다음에 주앙백은 아무래도 피지컬이 되게 요구되는 거고. 저 나이가요, 60년, 65년생. 그니까 러 되게 나이가 많죠. 한국 나이로 57살이죠. 점프력이 무섭 점프력 뿐만 아니라 피지컬 납도 해요. 그게 되게 지금 이호 나이면 아마추어들하고는 아직, 아직은 저녁에 몸에 가깝기 때문에 운동을 계속 또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어, 피지컬 경쟁이, 아마추어들하고 하면 경쟁이 안 돼요. 실제로는. 걔들 마음 먹고 하면. 최선구이 같이 모르지. 이게 그러니까 사설 봐주면서 하니까 모르는 거야. 마이스라이프 아버지. <웃음> 유튜브를 다 믿으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실제로 잘 해요 그 친구들. 아팬텀 안현웅님께 GT 실착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아침에 여전히 기온이 낮아서 신발을 스터드에 신고 나가면 역시 발 앞쪽이 아직도 얼어요. 오늘은 조금 덜 했는데, 지난주까지 계속 그래서, 그, 발이 기온이 리정도에서어느 감이 들면 실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발 앞쪽이 굉장히 그, 저기, 그, 뭐라 그래야 돼? 위축이, 어 그, 그게 돼 있어서. 기온이 더 올라가야 돼요. 실착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 루도프 슈레드님. 아, 부탁, 뭐 부탁을 들어주신, 예, 들어 것도 있고 또 재미로는 같이 보는 거, 또 궁금증, 뭐 저희 구독자분이시니까 늘도 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하는 게 너무 감사드리니까 당연히 그런 거 제가 할수 있는 건 해드리죠. 리뷰 원하시는 거다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리는 게 아닌 거죠. 네. 윤주원 프로랑 개비가 안 크다고, 너 잘못 알고 있는가? 오마하게 차이가 난다, 실제로. 아그슈레더님 정말 만약에 수집을 평생 할수 있으면요 음 진짜 좋아요 좋기는 예 취미생활로 좋고 나중에 좀 이렇게 부도 타기도할 것이고 특히 이제 아들이 있어서 아들이 물려줄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들도 같은 취미여 가지고 아그 푸마랑 고알레 같이 그거 하고 있잖아 협업하고 있으니까 이거한아 그래서 고알레가 후원을 받을 거예요 아마 엄브로도 후원을 받고 하면 푸마도 여전히 다른 마케팅 수단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제 축구경기 영상 하이라이트 형편 보기에 그렇게 쏙 좋진 않을텐데 제 체형 같은 것들이 좀 멋진 체형은 아니어서 모양이 예쁘진 않을거 우리 휘님이 모양이 조금 더예쁘서 체형이 더 좋아서 죽을 때 가족들에게 축구와 관련 유언할 게 없고요. 그냥 뭐 갖다 태우든지 갖다 버리든지 알아서 하라 그러겠죠. <웃음> <웃음> <웃음> 아, 요에센씨님 얘기랑 아, 그 나중에 한번 다시 하죠. 월요일이나. 아, 경기 영상은 필요 없고 같이 경기하시면 돼요. 네. 선출은 별로인데 K3는 무섭죠. 왜냐하면 몸이 프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프로로 만들어져 서 피지컬 차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느껴져요. 그게 어느 시간이 좀 적응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그 적응, 그러니까 상대, 대로 선수로 상대를 할때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예전에 느꼈었으니까. 야구 배틀을 수집하셨어요. 와. <웃음> 선출이은 대부분 잘하죠 잘하고 기술 기술이 일단 기본기가 앞서 있으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고 그중에 이제 스피드나 피지컬까지 뛰어나면 정말 감당 없죠 감당 안되다 아마 추억요 그래. 축구레슨 오세요 저한테 나중에 요 코로나 끝나면 전문 레슨 필요 없고 사실은 저한테 와서 훈련만 몇번 하면 금방 좋아져요 왜냐면 하아 뭐가 중요한지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유선영 선수가 신기해 모렐리아요 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영표 형님, 그 유선영 선수들도축구가 신기지 마시고요. 일반 운동화 얇은 천으로 된 운동화, 쿠션 그러니까 두께가 얇은 아니면 키카의 탱크 같은 거가 최고 좋아요. 왜냐하면 발바닥 미드솔도 얇고, 근데 키, 또 키카 신으라고 하면 안 신으실 거잖아요. 아 키카 축구가 안 나오는구나 지금. 탱크가 재생산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탱크가 걔 제일 좋아요, 사실은. 어린 친구들이 할 때는 그거를 안 믿으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지금도 유소년 아마추어 인 경우 뿐만 아니라 초등 선수들한테는 탱크를 신는 게 축구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제일 좋은 신발이라고 여전히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더 비싼 축구화들보다 오히려 더 낫다 아니면 이제 모렐리아의 tf 화들이 맨땅이든 아니면 인조구장이든 운동하기는 제일 좋은 축구가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키카 탱크는 항상 추천이에요 가성비로는 뭐 그만한 게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관절 지키는 것도 그렇고 볼 컨택 상에서 컨트롤 하는데 좀 유리하거든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날카로운 부분들이 없으니까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날카롭다는 거 이제 신발이 잘 만들고 발에 딱 맞으면 온전히 발에 감각이 약간만 미스가 나도 신발이 너무 못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훌륭, 중요하죠. 네, 발이 금방금방 크는 이유도 있어요. 자꾸 바꿔야 되니까. 6개월, 1년 단위로 조금씩 바꿔줘야죠. 사실 자기 발에 딱 맞게. 어, 애들이라고 해서 이제 좀 크니까 신발을 크게 신기면 축구하는 선수한테는 별로 안좋고요 이제 딱, 너무 딱 맞게는 발에 그, 저 충격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 자꾸 크게 신때 이제 갈아줘야죠. 계속. 조금 발이 큰과 동시에 5mm 정도 여유를 두고 계속 자주 갈아주는 게 중요하죠. 미주노 인조단 데서는 다 괜찮아요. 어떤 제품이든지. 스터드 부분도 그렇고, 그리 TF로 신호도 그렇고, 미주노는 뭐, 다 괜찮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게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점심 아, 저, 점심 겸 저녁 이런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올해 30, 4시까지만 딱하긴했는데 20분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주에 또 어, 축구가 구경하는 예, 축과 자랑질 하는 시간을 돌아가겠습니다. <웃음> 음, 내일 새벽에 맨시티랑 체시 경기가 있는데 보고 리뷰를 하도록 하죠. 어, 재밌을 듯합니다 여러분들도 EPL 많이 보시도록 그리고 K리그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많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